얘기들이가안 되겠구만. 아! 안 되겠구만! 일로와! 음. 니들은 죽었어. 다음 판은 저격변 해야지 매칭 빠르니까. 아니, 화이팅 안할 건데요? 음? <웃음> 화이팅 안할 건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용병, 용병 잡으러 와야지. 용병 잡으러 가는게 용아아닌러 같은데 음, 아닌게 맞아 와야지. 거병요 기다려봐 자, 빠진다는거 브리핑 됐고요 머리끄댕이 어? 길막은 안되네요 어, 일단은 지금 3명이서 나눠 맞았기 때문에 빨간극 한대더 하면은 가능하긴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음, 빨리 잡았죠 지하가 못까지 이번 판은 약간 운이 좋네요. 약간, 구, 이번, 이번 여기 이 팟에 구멍을 야무지게 찾았다. 니가 어. 구멍이구나. 이구멍이왔어 원래 항상 잘하는 팟에서는 구멍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구멍을 찾아야지 그 대형을 야무지게 흐트러, 뜨트러 쉬고 있거든요. 음. 아 뭐야 뭐야 잘못 눌렀어 안돼! 잘못 눌렀어 이럴수 야, 오른쪽에서 뭐 하세요? 응? 용병님 여기서 뭐 하세요? 용병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일루와 야무지게 아들 치고 구하는 상상하는 중? 응? 아, 뭐야, 케빈에 들어갔어,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케빈에 <웃음> 뭐야! 근데 좀 빨리 죽었는지 선절을 나네요, 이 친구들이.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도발적인데? 안 돼? 자 이건 파란극으로 할게요 아 음.. 음.. 파란극으로 해 아. 가네 불 존재가 돼야 하는데 중앙 가자 하나 있을 것 같고 없네 여기 하나 있으니 우배부 잡으러 갑시다 애초에 우배부를 잡으면은 탐사도 같이 죽는 피라 풀 존재 되고요 피하는거 피하는거 잘 맞춰준 다음에 침착하게 마무리 탐사원이 저기서 자의를 빼지는 않았겠죠 아마 내 예상에서 지금 바로 어음음어 음. 음. 음. 어, 그래 그래 자 자이를 빼는 거 없잖아. 실수. 실수는 빠르게 인정하고, 한대. 함성은 올것 같은데, 마누나? 여기로 끌고 와요. 여기 있거든, 탐선. 이거 잡아야 해. 틈새, 틈새 공, 틈새, 틈새 시장 같은 느낌? 그리고, 요지에는 용병이 마무리하면 될것 같지. 온다. 이거 귀음 으음, 으서어디 아. 음으아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건가 지금 운전자는 그 뭐지? 약간 거리 벌리는 캐 하면은 못 잡거든, 그게 내가 이제 커버캐 하는 것보다 의외로 그냥 그냥 독립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를 하는 게 솔직히 더 이득인 어. 생존자들 입장으로 볼때 괜히 커버하다가 더안 끌리는데 아, 핑 튀는데요, 잠깐만 아 아, 핑 튀지 마라! 아, 진짜로 왜 그러는데 아, 이거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샀냐고 미세하게 핑이 있거든요. 방금, 방금은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게더 이득 아니었나? 요 인정? 아 뭐야 뭐야 뭐야 음. 여, 여긴 위에 있는 친구 잡을게요 아핑개 튄다 레알루 음. <웃음> 핑팀이었는데 못 이겠는데 나야핑좀 핑 그만 뛰어라 핑아핑 아, 핑. 진짜 왜 뜨는 거야 핑아지발 여러분들 느껴서요. 이 흔들리는 핑이? 어? 어 약간 삐그덕삐그덕돼 지금. 지금 왼쪽 보면은 지금 98이거든요. 이게 정상 수치 범위가 50인데 삐그덕삐그덕 존나 됩니다 지금. 예, 네, 살려줘. 아무래도 안될거 같아. 이거는. 삐그덕삐그덕. 삐그덕삐그덕. 핑 삐그덕삐그덕. 지금 무슨 일이에요? 삐그덕삐그덕. 음. 아. 나. 응안 잡을거야 캠핑할거야 아 굴송 가잖아 인마 <웃음> 에라이 에뭐난뭐할 <웃음> 만큼 했다 는데야삐넷 <웃음> 가속 너무 오. 응 실수하면 뒤져야지 야 실수하면 뒤져야지 그냥 뭐하는거야 <웃음> 자 그럼 아, 핑튀는데 의외로 점탄보다 더잘 되는 것 같은 건기분좋습니다 이거는 그... 하고 클라이언트 초기화 좀 하겠습니다 운전자 <웃음> <웃음> <웃음> 머리로 0점 맞추다가 하늘로 날릴 때데 그럴 때왜 그럴까요? 어... 버그 아닐까요? 보통이면 그렇게 다 되는데... 어, 버그 아니야? 이거는 무이자보로 갈게요. 음? 에너지 음. 버튼. 아까 당했잖아. 음? 아까 당힌 거잖아. 묶고 <웃음> 나서 무조건 구하러 갈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안쪽으로 플래포트 해가지고 낙평 노리면 됩니다. 깔끔하죠. 오이오이 환자쿤 어디가냐구 환자쿤 납풍 응? 맞고 가라구 환자쿤 어디가냐구 환자쿤 응. 아 원래는 이제 환자만 빨간 글 묻혀놓고 원래 골쌍이 잡으러 갈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무이 무이 로 가시잖아 뭐지? 아, 아, 뭐야. 아, 있었구나. 그지?